오늘은 제가 왜 카메라를 켰냐면 제가 이제 며느리가 되고 나서 며느리로서 처음 맞이하는 시부모님의 생신이시거든요? 근데 또 아버님 생신이신데 여기에 언니 생일까지 겹쳐가지고 제가 앞으로의 10년이 편안할 만큼 좀 서프라이즈를 준비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내일 애견 펜션에 가거든요? 근데 이제 마침 또 로키랑 성범이네 강아지가 또 있는데 입비라고 입비의 또 생일이 또 겹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아지 미역국이랑 강아지 케이크도 지금 주문해놨고 아버님 케이크도 주문해놨거든요 약간 용돈 케이크인데 엄청 기발하더라고 막 이런 미역국 케이크를 했는데 보통 미역국 케이크하면 미역국에서 돈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떡 케이크인데 미역국 케이크에서 이제 이 공깃밥 또 이제 저는 또 완벽하게 준비를 하지 못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파티용품 같은 거는 그냥 제가 직접 안 사고 파티용품 샵 같은 데서 그냥 풍선 부러져 있는 거 그런 거살 거거든요. 그리고 가랜드 붙이고 그래가지고 오늘 또 생신상을 차리려고 장을 봐왔어요. 근데 지금 지원군이 와있어가지고 사실 내가 해야 되는데 이 정도면 잡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응? 이 정도면 잡채는 어, 되지 되지. 이거 많이 안 담아야 겠다 내가 한척 해야 되는지 음. 근데 나할수 있는데 다안 해줘도 되는데 <웃음> 여기 참고로 이 친구는 양경옥 제가 엄청 좋아하는 양경옥을 운영하는 친구고 이 친구는 요리를 잘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오늘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우리가 재료 준비해 놓을게 어 좋아! 어. 내가 요리할게 어 그래. 그러면 래그뭐하지 그냥 약간 그런 거 약간 그런 거 묻혀가지고 약간 이렇게 붙이는 그런 아 조심하게? 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계란 넣어 계란 풀고아 아, 싫어 조심한 거 너가 해 <웃음> 나는 막 이런 거 알려요 와그 하고 하면 불팍 나오는데 막 뒤집기로 막뒤프라이팬으로 음... 뒤집고 닥쳐야 돼 콩나물 무침은 해주라 어쨌든 간에 오늘 백화점 가가지고 아버님이랑 언니의 생신 선물도 샀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한테 며칠 전에 다른 집 어머님들은 다 다이슨 에어랩이 다 있으시다는 거예요. <웃음> 그래서 어머님도 에어랩 갖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어머님 선물만 안 드리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에어랩이 또 주문을 하면 일주일을 또 너무 기다려서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 새 상품 받자마자 파는 거를 그냥 박스채로 구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준비해놓고 아 지금 친구들이 전복도 다 손질해주고, 재료 손질해주고. 와, 주환이 여기 섹시한데? 아하하하하하 와, 진짜 손개 빨개. 여러분, 이손 보이세요? 이 장인의 손? 맨날 진짜 한평생을 냉면만 끓여가지고, 이렇게 손이 툭툭 불었어요. 잠깐만! 성원이 내 브이로그 나왔었네, 완전 옛날에. 그치, 머리 어깨는구나. 발목 잡고 까만있어 <웃음> <웃음> 한번 다시 제대로 머리 어깨 무릎 발목 잡고 가만히 자 <웃음> <웃음> <어이씨. 웃음> 완전 추억이지 인적이냐뭐 하냐 니들은 계속 이러고 있었나 어 대박이지 인조 나나 얼마큼 스탑해소 계란물 no. 풀까 계란 어. 계란 게 레전드 꿀팁 뭐? 전복에 이빨이 있습니다 <웃음> 진짜 봐봐 전복에.. 아 야! 이거 계란인데? <웃음> 응? 전복에 여기 이빨이 있어요 오 보이시나요? 오 보인다 이게 먹을 때 식감이 아주 좋지 않을 수 있으니 <웃음> 잘라주신 게 <웃음> 음 무조건 좋아요 전복 이빨로 씹어 먹어? 어 진짜로? 어. 그러니까 좀비가... 야, 잠깐만 이거 진짜 이빨이야? 나 지, 만져보자 진짜 이빨이라니까? 오케이 앉아 이렇게 앉아 <웃음> 이번 우리의 메뉴는 미역국과 불고기 잡채 그리고 오징어 볶음 그리고 또뭐 있지? 호박전 또뭐 있지? 콩나물 전복 버터구이어 전복 버터구이 콩나물 무침 근데 이제 그중에서 불고기랑 오징어는 따뜻하게 먹어야 되니까 아침에 내일 제가 할 거고요. 이런 잡채나 손이 많이 가는 요리들은 친구들이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아버님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은이 부분은 스킵해가지고 그냥 너느리가 사랑으로 다 혼자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기름을 둘뿍 둘러주고요. 아, 성원아, 근데 니왜 요리 잘하냐? 아, 니다 제로 손질하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 레시피가 머릿속에 있는 게 진짜 그게, 그게 어려운 거야. 응, 그런 어, 레시피가 머릿속에 없어서 요리를 나는 못 하는데. 간만 잘 맞으면 요리 잘하는 거 아니까? 나는 하면 하거든, 요리를. 응. 근데 나는 그 레시피를 기억을 못 해서 봐야 해. 음... 나도 그래. 이게 안 봤잖아. 뭐들어가는지 모른다. 이게 양념 같은 거 있다, 이거. 응. 그런 걸못 한다. 아, 난 양념은 하는데. 그러면, 야, 다할줄 아는 거다. 그래? 어. 이거 어, 금방 되네? 역시 좀 조심해야겠는데? 하겠다. 완전 약불로 해. 완전 약불? 어, 엄청 약하게. 차근차근히할 거예요. 맛있겠다. 음, 음. 어, 며느리 진짜 잘한다. 나 같은 며느리가 어딨지, 진짜. 이대로 익었지? 어, 이거. 어때? 아유, 네가 한 말랑말랑. 아니 이거 찔러 봤는데 말랑말랑. 어. 짜잔! 어때요 여러분? 완전 맛있게 됐죠? 한입 먹이. 아, 아 싫어. 아, 아, 빨리! 아, 기름에 암살 담은다. 아, 빨리! 아, 내 손! 주헌나 빨리! <웃음> 너무 뜨겁다 진짜 이름이 <웃음> 암사란다니까 <양살한다니까>. 어때? 맛있어? 맛있어 <웃음> <웃음> 아, <먹어>. 맛있어? <웃음> <웃음> 아 이상한 거 하지마 지금 일단 친구가 콩나물 데치는 동안에 저는 옆에서 잡채를 할 거예요 기름을 조금 두르고 정말 조금 아니지 기름 좀 둘러야 돼 두르고 양파를 볶아줄게요. 손 씻었어. 그리고 양파 여기 레시피에 후춧가루 조금 뿌리면 맛있다고 해가지고 후춧가루를 조금 뿌려줄게요. 자채를볶푹해주고 양파는 약간 이렇게 투명해질 때까지만 볶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따가 잡채 한번더 한 볶지 않나? 좋지. 맞지? 예, 다 같이 넣고 나죠. 음, 그래서 얘는 진짜 진짜 진짜 조금만 익히고 건조내야 그래도. 이 정도만 볶아주고 보관해 줄게요. 얘는 또 소금을 넣으라네. 아 간이 여기에다가 더배야더맛있거든 당근도 약간 이게 색이 조금 투명해지거든요. 맛있겠는데? 맛있겠는데? 맞지?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음, 너무 단데. 뭘더 넣어야 되지? 잠깐만 됐지? 됐지? 됐지? 아, 국간장이라 괜찮아 소금 조금 더 넣을까? 좀 너무 달잖아 맞지? 어, 나. 괜찮았어? 일단 먹어보 아, 괜찮아. 먹어볼까? <웃음> <웃음> 아니, 네가 내 얼굴을 내 쪽으로 해야지 안 보이잖아 됐다 음. 어때? 괜찮아? 음, 음. 음, 음, 음. 맛있다. 음, 음, 음, 음. 맛있다. 맛있다. 볶을까? 아, 나나 볶아 볶으는데. 볶는데 맞지, 맞지. 한 볶을까? 야, 진짜 맛있는데? 진짜 음. 잡채 완전 성공적. 여러분, 이거 백종원 잡채 레시피 차고 갖고 했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나잡채 나는 간장, 소금, 설탕이 끝인 줄 알았는데 진짜 맛있네. 지금 요리를 해놓은 거를 여기다가 소분해가지고 담아놨거든요. 얘는 콩나물무침이고, 그리고 얘는 잡채인데 잡채 진짜 맛있어. 잡채랑 그리고 이건 호박전. 그리고 이거는 아까 친구들이 손질해준 전복인데 얘는 내일 이거 버터랑 같이 구워가지고 바로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미역국 만드는 거는 좀 쉬워가지고 안 찍었는데 제가 좀 바보예요 미역국도 이렇게 됐고 진짜 바보예요 원래 미역국을 재료만 손질해가지고 가져가서 끓였어야 됐는데 옮기는 거를 생각을 못하고 끓여버렸어 또 하필 4인분을 끓여가지고 너무 똑똑한 나머지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촬영하고 오징어볶음, 진미채, 전복버터 하면 끝! 또 없겠지. 확인 다 하고 자야겠다. <웃음> 여러분 그러면 저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할게 너무 많아서 자러 가보도록 할게요. <웃음> <웃음> 여러분 이게 다 <웃음> 아침에 한 거예요. 지금 전복 버터 구이 완전 맛있게 가었고 이것도 담아 먹고 미역국도 여기 옮겨 놓고. 그리고 요거는 오징어 볶음인데 진짜 맛있게 됐고 아버님이 진미채를 좋아하셔가지고 진미채 볶음도 너무 빨간 요리만 있으면 안 되니까 진미채는 간장이랑 마요네즈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다 싸놨는데 몇 개가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아 일단 여기 뒷정리 좀마저하고 얼른 저는 또 케이크 픽업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여기 뒤에 풍선들 가득 찼는데 지금 안 보이죠? 어 진짜 이거 풍선만 지금 17만원어치를 샀거든요? 일단 지금 부져가지고따다 가가지고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나> 짜잔! <웃음> 여러분! 와! 내가 지금 이 풍선 때문에 진짜 일단은 이 풍선을 방안에다가 넣어 놓고 요리해온 거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어! 아! 아 터졌다 하나 아 나뭇가지 찔렸어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아 이렇게 잠깐 뛰어놓고 빨리 짐을 옮겨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저밖에 없어가지고 얼른 짐을 옮기고 올게요 터진 풍선 두개 어쩔 거야, 이거? 일단 얘네는 이따가 이 입구에다가 이렇게 놓을 거거든요? 아버님 선물이랑 언니 선물이랑 <웃음> 아버님 선물은 이따가 공개할 거지만 아버님 그 서류 클러치 있거든요? 그리고 언니는 이제 그 약간 로즈골드 엄청 쬐그만 액세서리를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케이크 먼저 꺼낼게요 자, 지금 시간이 5시거든요? 근데 6시에 오세요. 그래서 5시, 6시까지 이거를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어머님 선물이거든요. 아, 이거는 어머님 선물까지는 드리는 걸 어머님이 모르셔가지고 얘는 이따가 제가 신발장에 다 숨겨놨다가 마지막에 생일 파티 다 끝나고 짠 하면서 드릴 거예요. 일단은 미역국부터 끓여놓을게요. 여러분 이거 제가 다 했어요. 어제부터. 일단 요거는 잡채, 호박전, 이거는 전복 버터 구이, 이거 찍어먹고, 진미채. 그리고 이거는 친구가 젖은 콩나물무침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는 자 왜요? 진나같아 지나가... <웃음> 어, <같이 있는데. 웃음> 아니 이거 그러면은 부쳐줘 나 저거 어머니 이거 보세요 붙쳐 되게 터뜨 이거 와 입고에서 터졌어 이거 제 차에 다 싣고 왔어요 <웃음> 어머니 이거 보세요 빨리 할머니 이거 오, 보세요, 보세요. 할머니 저 요리해 왔어요 고요랑 빨리 해야 돼 와. 아. 저는 나물 안해올것 같아서 나물은 내가 해놨어 어? 저 나물 안해왔어그랬으니까나물해왔지 근데 진짜 저 엄청 많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완전 최고의 며느리 네만거인가 네? 30분인가 아버님한테 잘 보이려고요 <웃음> 이제 어... 10년 동안 안할 거예요 <웃음> 가 이것도 다 해왔어요 a i w a n you go, hell, hell, hell, hell, hell, l l hell, hell, hell, h e <목소리가> 이거봐미역국위국 아, <목소리도> 이거 대박. 아, 네. 위역국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요 크리스마스 느낌 난다 응. 할머니 크리스마스 인사해주세요 크리스마스 지금 우리... <웃음> 한다 <수고한다. 웃음> 아이고 아이고 지금 이제 망을 보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짜잔 예쁘다 열고고 세. 아. 가려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지금 아버님은요 아버님은 어. 같이 안 왔어? 왜? 초보야겠다. 실패 할아버지 제가 음식 해 왔어요. 응. 어. 이거 다 음식이 왔다. 그래. 그래. 나를 이래 아는 게 이정도로 알고 있는데 할머니를 모르고. 잘 찍어.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사랑. 안 맞다. 애는 안 맞다. 사랑하는 아버님. <웃음> 사랑합니다 <웃음> <웃음> 커팅식이 있겠습니다. 아버님 커팅식이 있겠습니다. 언니 하 언니 하고 있어요. <웃음> 자, 다들 제 안내에 따라 이쪽으로 와주세요. 가방 여기 내려 두시고요. 자, 여기 내려 두시고 이쪽으로 와주세요. 짜잔! 며느리가 해왔어요, 집에서. 나 비글릴 집이. 아버님, 비글릴 하실래요? 비글 하실래요? 이게 아니까... 귀 너무 크다. <웃음> <웃음> 기가 너무 크다. <목소리> <목소리> 아버님 이쪽, 아버님 이쪽으로 가시, 언니 이쪽으로 가세요. 하나, 둘, 셋. 아 예쁘다. 자 이제 초보세요. 하나, 둘, <목소리> 셋. <목소리> 아버님, 이거 <목소리> 저 밥그릇 한 번만 열어보세요. 자연반지.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밥이다! 밥이에요! 와이에요 밥이에요! 요돈이다이에요 밥이에요! 이에요밥이에에밥이에요 크네. 우와. <웃음> 네. 어 지금 사진 강아지 이이에요 밥이에요! 이에요이에이요요 하나! 하키 하나! 하 하나! 둘셋하키하키 여기 봐봐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 하나! 하나! 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가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언니도 빨리 열어보세요. 신발 시켜야 되겠네. <웃음> 아버님 드셔보세요. 큰일, 아버님 근데 조심하셔야 돼. 쓰러지실 수도 있어요. 네? 너무 맛있어서. <웃음> <웃음> 이거는 그거예요. 상거예요 이거 드셔보세요. 삭제 진짜 맛있어요. 네. 잠시 삭혀. 아니, 아니, 아니, 우리. 고기 포옹을게 나중에. 어. 응. 야! <웃음> <웃음> 어머니 우신다. 진짜. 응, <웃음> 내가 강제로 사달래. <웃음> 달라요. 색깔도 달라요. 근데, 근데. 사는 없는데. 우리 가족 행복해. <웃음> 아! 진짜. 와, 아, 다치치 음. 아아 해피 뉴어 이거 먹 맛있게 드세요. 잘먹겠습니다 여시, 여시. 가 사정 특히그 여시. 여시. 네.